안녕하세요 네모 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색이가 또 공격형 팽이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스토르 크루포라는 창작팽이를 만들겁니다 우선 갈색이는 얘 먼저 가지고 우선은 준비물은 프레임 전개형 그리고 색종이 코어는 색종이 그 다음에 슬래시 그립을 준비해 주세요 요 위에 둘다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어를 접을 겁니다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주세요 다음,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 이렇게 접으면은 펴서 이 꼭지점이 여기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접은 부분과 아까 접은 네 부분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음, 여기 윗면, 이 윗면을 하나로 쭉 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면이 이렇게 쭉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됐었는데, 이렇게 된 거예요.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다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이 양쪽을 눌러주시고 여기 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윗부분을 눌러 접어주세요. 자 사각주머니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다음에 이 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눌러서 접어주세요. 안 된, 뜨어진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듬어 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제 이렇게 네 부분을 다 접었으면 은이네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다음에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. 다음, 뒤집으면은 일단 코어는 완성이고요. 이 코어를 프레임 틈에다가 집어넣어주세요. 자 다음에 여덟부분을 다 펴서 한 다음에 다음에 이 부분 한쪽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음 이 옆에 있는 틈이 틈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여기 이 부분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면이 이 면이 이 면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밑에 조금만 있으면 정상이고요 다음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더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은 한쪽은 완성이 된 겁니다. 한쪽은 완성하됐고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었으면 여기 코어라와 프레임을 동시에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그립을 안에다가 끼워 넣으면, 완성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